네, 안녕하세요. MD 홍입니다. 여러분, 셰일 오일, 셰일 가스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튜브 어떤 채널에서 셰일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야, 정말 설명이 부실하더라고요. 나라면 더 재밌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 확실해요. 그 셰일 오일이나 가스에 대해 아마 역대급 강의가 되지 않을까 될수 있을까? 셰일 뭔지 알아요? 셰일 가스, 오일? 기름입니다. 아, 기름.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를 보느라고. 여자는... 뉴스를 보느라고.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네? <웃음> <웃음> 네. 그 셰일, 오일과 가스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셰일 가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유전의 생산 원리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뭐 유전 뭔지 알죠? 빨대 딱 꼽으면 기름 나오는데. 그 유전이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있어요. 뭐, 지구, 내부 기원설도 있는데 그런 건 다루지 않고 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 유전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나요? 화석. 화석, 누구의 화석? 공룡.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네. 그 아니요. 가설을 따라갈, 맞아요? 어, 네. 그 가설을 따라갈 거예요. 네. 네. 자, 중생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네. 이역 5천만 전 전부터 한6 5 0 0만 년까지 거의 1억 8천만 년이란 기간이에요 상상할 수 있나요? 나옵. 그때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들이 살았습니다 네. 공룡을 비롯해서 작은 포유류까지 네. 그런 동물이 픽 쓰러져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죠 뭐딴 애들이 와서 집어먹을 때도 있지만 그런 일도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썩겠죠? 근데 모든 생명체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들어있어요. 아... 그 기름이 어떻게 될까? 아... 땅에 네. 스며들어요. 네. 네. 땅에 스며들면 그 이후로 1억 8천만 년 동안 생명체들이 죽고, 썩고, 스며들고, 그리고 풍화작용이 반복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지고, 땅에 깎이고, 그 위로 흙이 쌓이고, 또 깎이고, 쌓이고, 낮은 곳에 네. 그러다 보면 아래에 있는 흙들은 뭐가 되냐면 바위가 돼.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퇴적암. 아, 중학교 네. 때 배웠잖아. 퇴적암 종류. 네. 자갈이 바위가 되면 여암. 아, 모래가 아, 바, 모래가 되면 삼. 어그 아, 마인크래프트에도 나와. 그리고 이제 제일 작은 알갱이가 퇴적이 돼서 돌이 되면 그거를 셰일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혈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동물이 죽어서 기름이 쌓였어. 자갈에 많이 스며들까, 모래에 많이 스며들까, 가장 작은 알갱이에 많이 스며들까? 가장 작은 알갱이. 작은 알갱이. 그래가지고 세일에는 유기물, 그 기름이 포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요? 그대로 실험을 해볼게요. 기름이 있어요. 이거는 코코넛 기름인데 맛이 없어가지고 식구들이 안 먹어. 이건 고양이 모래고요. 여기 기름을 뿌려볼게요. 어우, 스며들고 있어요. 스며들고 있죠? 자, 아, 많이 스며들었습니다. 동물이 죽어서 기민하고 그 기름이 땅에 스며들고 이 땅은 곧 있으면 암석이 됩니다. 그 암석이 바로 뭐 쉐일이에요. 그런데 이 흙에 스며든 기름이 유전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이게 어떻게 유전이 됐지? 시약. <웃음> 이게 어떻게 유전이 되냐면, 네. 케찹을 준비해왔어요. 케찹을 하고... 오, 오. 음. 자, 이 케찹이 뭐 같아요? 피. 피가 아니라 이거는 마그마예요. 아, 마그마. 뜨거운 거. 네. 자 혹시 참기에서 참기름 어떻게 짜는지 알고 계신가요? 방앗간. 방앗간에서 어떻게? 짜는 거본적 있어요? 아니요, 참깨를 해서. 뜨거운 돌돌돌 돌아가거든 가마솥 같은게 걷다가 어... 놓고 밑에서 불을 때주면 네. 기름이 짜져 나와요 삼겹살도 그렇잖아 구워봐요 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네. 삼겹살 몇 개만 구워도 후라이팬에 기름이 얼마큼 나와요? 나와요? 한 바가지가 나와요 자, 이 땅에 스며든 기름을 유전으로 만든 건 바로 오... 지구 밑에 있는 마그마예요 오... 어딘가 마그마가 있겠지 네. 근데 그 마그마가 줄줄줄줄 밑에 있는 암석을 가열해. 그럼 이 암석에서 어떻게 될까? 구여있던 기름이 위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위로 올라와. 근데 그렇게 올라온 기름은 또딴데 스며들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가스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연히 조건이 맞으면 이 위에 또딴 뚜껑이 있어서 단단한 암석층. 그러면 그 안에 기름이 그대로 예쁘게 모입니다. 그게 바로 유전이야. 유전이에요.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았나요? 공룡이 죽어서 기름이 됐대 왜? 원유가 됐대 왜 근데 원유는 중동에서 많이 나지? 공룡이 거기 많았나? 아니요 공룡은 다 바이... 똑같았어요 바이... 우연히 중동에서 요런 바이... 현상이 일어났던 어... 거예요 그 지각 밑에서 어... 그 시일층을 가열해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암석에 고여있을 가능성이 맞나요? 암석에 고여있을 가요 당연하죠. 가능성. 이거는 정말 백분의 1도 안될 거예요. 이런 확률은. 네.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기멸에서 발생한 원유는 이 암석층, 뭐라고 부르죠? 셰입층. 네.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이 된 바위. 여기에 스며들어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산된 유전의 빨대를 꼽아가지고 기름을 생산했어요. 네. 원유 채굴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름이 스며든 암석에서도 기름을 짜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까 얘기했던 참깨에서 참기름을 짜는 방법과 똑같이 네.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릇이 있고요. 네. 아, 이 그릇. 잠깐 딴 얘기하자. 이거 저희가 샘플로 받은 건데요 네. 캠핑용 접시라고 보면 되겠죠? 네. 접시인데 두께가 2mm야 그리고 묵직하고 접시인데 후라이팬처럼 쓸수 있고 인덕션도 돼 이거 취급하면 될까? 근데 의견 딴데 물어봤는데 이거 안될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고민 중이에요 음. 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볼게요 됐어. 암석에서 기름을 추취하는 방법은 참기름에서 참깨에서 참기름을 짜내는 방법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바로 달구지 않고 끓는 물에 넣어 볼 거예요.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룡 기름이 스며든 암석에서 기름을 채취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암석을 추취해요. 암석이 채취가 됐죠? 오, 벌써 돌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끓는 물에 집어 넣어 볼게요. 끓는 물에 이 암석을 집어넣으면 이 안에 있던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떠요. 녹아서 나온 다음에 이 위에 뜹니다. 보이나요? 어, 기름 벌써 보이기 시작했어. 우리는 방금 쉐일이라는 암석에서 기름 채취하는 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기름이 스며든 암석에서 기름을 채취하는 방법을 살펴보셨죠? 자, 이 쉐일에 기름이 있다는 건 사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100년 전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 이런 방식으로 기름을 채취했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기름을 채취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한 드럼통 배럴이라고 하나? 1배럴 생산하는데 100달러가 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동에서 유전의 빨대를 꼽으면 생산 단가가 그 당시에는 10달러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에 기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비용 문제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네. 기름값이 점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어요 1 배럴당 당 50달러 돌파했고 60달러 뭐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채굴 비용은 점점 낮아지겠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경기선에 딱 맞았냐 맞죠. 이 기름값 보다 네. 요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시기가 딱 크로스가 돼 버렸어 그러면서 미국 에 굉장히 많은 셰일가스 채굴 업체들이 생겼고 셰일가스를 채굴했어요 물론 이 셰일가스 또는 오일, 가스와 오일 같이 해요 를 채굴하는 건 암석층을 파가지고 끓는 물에 붓는 방법은 안 돼요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숙평파쇄법이라는 방법을 써요 이거는 미국에 굉장히 많은 셰일 실... 그 가스 회사가 있는데 다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략적인 방법만 공개가 돼 있어요. 요런 형태의 자유롭게 관절이 꺾이는 파이프를 땅의 쉘층까지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니은자로 딱 꺾어가지고 수평으로 쭉 밀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엄청나게 강력한 압력에 물을 쫙 분사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물의 힘으로 쉘 안반이 깨진대요. 걷다가 이제 각 회사들이 다양해 뭐 걷다가 화약 넣는 데도 있고 이런 진짜 올리브유 같은 걸 넣는 데도 있대 끈적끈적한 기름 그리고 전기로 지진한 데도 있대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물로 뿌신 잘게 뿌신 섀일 한 번을 더 잘게 잘게 잘게 뿌시고 충격을 줘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방금 물을 넣었다고 했죠 기름은 어떻게 돼물 위에 뜨죠. 둥둥둥둥 뜨죠 물 위에 떠가지고 기름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군형에다 또 똑같은 짓을 해요. 이렇게 수, 수평으로 이런 긴 파이프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지고 붓고 물 붓고 깨고 기름 뽑아 올리고 요게 바로 셰일 오일 또는 가스를 최고라는 방법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셰일 안반층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셰일이라는건 아 뭐가 필요합니까 넓은 땅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그냥 실그오일려란 자원에선 짱을 먹는 거예요 넓은 땅 가진 데가 어디예요 중국.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게다 맞았어요 땅 엄청 넓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본주의야 돈이 되면 누군가 시도를 해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 셰일가스 또는 오일을 추출하는 회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아직 사실 그 기술이 안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빨대만 딱꾸으면 나오는 유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경직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해요. 왜냐? 이 싸움은 정말... 아까 기름값 60달러라고 했을 때 50달러 투자해가지고 6 0달러 뽑아내는 거야. 10달러 버는 게임이에요. 만약에 기름값이 그 사우디 같은 슈퍼파워를 가진 나라가 기름값을 증산을 딱 해가지고 기름값을 내려버리면 이 미국 셰일가스 회사는 어떻게 돼요? 다 주의 도산을 해요.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몇 달러 벌기 위해 하는 싸움인데 중국과 소련은 왜 안되냐. 그 개발 단가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정치권으로 가는 로비 자금이 포함이 돼. 보통 유정 개발 같은 거는 미국이랑 달리 듣,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수익의 절반은 받쳐야 된대요. 그런 구조에서는 이몇 달러 따먹기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회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세일가스와 오일에 대해 뭐 간단한 실험을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음, 이해가 되나요? 네 이거 초딩들도 이해할 수 있을까? 시이 뭔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되겠네 네. <웃음> 시일은 뭐다? 중생대때 1억 네. 8천만 년 동안 살았던 공룡들이 죽고 쌓이고 죽고 쌓이고 죽고 쌓이면서 그 기름이 갇힌 흙이다 그리고 그 흙이 안반으로 변한 셰일 암석이라고 불러요. 돌이다. 그 돌에서 기름을 짜낸 게 바로 셰일 오일이고 셰일 가스예요. 오늘은 엉뚱하지만 어, 지구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는 좀 했는데 어, 재밌게 나와야겠는데 그 재미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해보고 싶단 말야 이 난. <웃음> 예, 감사합니다.